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매기킹이 벌써 먹이를 다 먹었습니다 먹성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덟 마리를 꿀컥 해버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매기킹 먹이를 잡으러 가야 할것 같아요 매기킹 배가 골쭉해졌습니다 배고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여기 다 여기다 상류에망둑 종류를 잡으러 왔어요. 미러, 망둑 종류가 크기가 작아, 메기가 먹기에 딱... 한번 훑어보자. 오, 우와, 이게 뭐야? <웃음> 한번 훑었는데... <훑혔네. 웃음> 보험 증상은 <좀 작은> 미러가 <웃음> 좋았어. 한 6개, 7개! 뇌를 보고 또, 우야 저기 치워봐봐. 아, 여기 모여있었구나. 확, 피라미드 잡지. 뭐야, 이거? 망도너처럼 생긴. 게. 자, 오케이. 한번싹 휘저어 주는 거야. 그럼 흙물이 나오겠죠, 여러분들? 그리고 이 피라미들이 이 흙물을 먹으려고. 자, 간다. 어, 잡혔어. 너무 작아서 다 빠져나가. 두마리 잡은 물고기들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꽤 많이 잡았죠? 짜잔!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미러, 피라미 종류가 대부분입니다. 오늘 매기 사냥하는 모습도 관찰해 보겠습니다. 물고기 넣어주고 벼롱 매기킹이 엄청 놀라네요. 귀엽. 적응이 됐는지 매기 친구가 앞으로 나옵니다. 다시 놀라서 돌아가네요. <웃음> 귀엽긴. 화살표시를 잘 봐주세요. 매개 한 마리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. 와, 대단하다. 어떻게 저걸 한 입에 꿀꺽하지? 와, 꿀꺽해버렸습니다. 다른 각도 카메라에서도 다시 한번 보보죠. 화살표시를 잘 봐주세요. 오, 오. 오. 아, 진짜 신기합니다 매기가 배가 빵빵해졌어요 매기 사냥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화가 될 때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른 배고픈 매기가 먹이를 사냥을 못하는 매기친구입니다 낮에는 사냥이 쉬운게 아니죠 야행성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사냥하려고 하는데 좋은 성과는 없네요 실패 <웃음> 매기킹 할수 있어. 오, 성공했습니다. 갑자기 다른 매기가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. 결국 뺏겼네요. 어떡하지?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!